아 이제 를.. 어 이제 압비전? 나이스 센터 없나요? 좋아요 구독해야지 이런거 같으면 난 모르니까 턴찍었으면큐로미니 먹고 안찍었으면큐 아꼈다가 Q로 먹으러 오면 괴롭혀주는게 좋거든요 오. 말도 안 돼, 사거리. 오. 어? 어? 사거리 자꾸 녹막대. 들어던가 어? 저아니었으면 좋겠다. 오, 좋아요. 오이렐리아 모스트 1인 느낌이 있어. 좀 약간 넣다 뺐다 할줄 알아. 저게 약간 후반론인데 사근이 당했습니다. 솔직히 이렐리 이기기 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였거든 방금은 민현 적당히 죽어주면서 질교환도 좀잘 되어 있고 약간 그런 거거든. 집 가서 도랑검 사오나 설마? 와 천재. 어앨리스가 무난하게 미니언을 되게 잘 먹었는데요. 이거 좀염두될 필요가 있겠는데 앨리스가 귀환을 한 번도 안 하고. 또 <놀람> 있어요. 포탈 안닿는다니까와 안, 안 <놀람> 너무 잘웠다 진짜. 아. <놀람> 아 눈치 빠른 자식. 못 먹게 앞에서 맞을 거 그랬나? 안 돼. 안 아, 근데 방금 그부 잘했다. 고치못 피했으면 못, 이겨, 못 이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치를못 피했으면 못 이긴다기보다는 못 잡았어. 근데 플래시 잘 됐다 느낌이 있는데, 저런 사이면 교부해도 괜찮지. 어, 되기좀 많네요. 근데 저, 저 말을 들고 있고 레벨이기 때문에 기업이 안 되죠. 시각 때문에? 아 뭐야 조졌 다리. 오 죽을 뻔했네. 와 이거 방심해가지고 Q 그냥 허공에 날려가지고 <웃음> 죽을 뻔했다. 이래 이자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잘했는데 진다고 이것도 약간 전판에 나를 보는 것 같아. 지금 아마 진짜 억울해서 미칠 걸? 와탑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들어가도 이기버든 아, 죽었다. 이거는 할려고 하면 안되지 안돼 경험치만이라도 많이 먹고 싶어 나이스 다 먹었어요 아한마리 이게 이래리 이게 무서워 망하면은 지옥구경이야 진짜 어 이거 집갈 필요 없겠다 집 가도 템이 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갱킹 조심하면서 요금 시야를 잡을까요? 어? 지금 블루, 알 아, 레드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아까 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안나와 있네. 이미 먹고 내려간 거 되게 빨리 먹었다. 이거 털고 빨리 갑시다. 아마 티아메시아서 그렇게 빠르거 오, 느낌 좀 있는데. 보통 안쓴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못 잡잖아. 아까 내가 그냥 이거 미드 선행이 낫지 않나? 아, 나이스 플래시 빠졌구요. 아니, 탐 막지? 왜, 왜 다시 일로 갔지? 좀 마이웨이인데? 인생? 아, 세긴 하다, 내가 지금부터. 내려보니까.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뭐야큐안 맞았는데, 피왜 이래?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억울할 만해. 근데 챔프가 뭐 저래? 약간 이 소리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믿을만네요 아이스. 이거는... 아 고민이다 이거는 이거는 바로 집을 가면은 불클이 나오긴 하거든? 이 신발을 사야돼서 이것만 먹고 갈수 있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좋아요 돈딱 맞는다 일단 이거 미리 말을 해둡시다 왜집 갔냐고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인데 마트에서 하면안 되지. 일 단번 한 찔러 볼까요? 나가라고. 까비. 너무 아깝다. 나 미녀 먹지 말아봐. 아 경치랑 같이 먹잖아. 너 커야지 코르키야. 이렇게 되면 경치 나랑 같이 먹어서 코르키가 너무 쓸모가 없어지는. 아 이래 죽었다. 생각해 미녀 털어 때. 어, 위로, 아, 이거, 이아이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겠다 이거, 이 없었나 보네요. 거 이거. 이면 살았을 것같거아 진짜 엄청 세네 안돼 던졌다. 던졌다 야 패스 너무 좋았는데 칼리가 이거는 던진 걸다메웠는데 거의 거의 다 메운 수준이야 던진 걸 이것도 이니시를 걸러 두면 꽤 달아줍니다 야 돼. 우리가 들어가면은 일 차가 있어서 아없거든건져왔는데 너가 일단 붙였어. 죽어주라 다 <웃음> 뭐야 이거 왜 저거 그거 들고 있는 거지 <웃음> 아 레드 묻었거든 아형 나왔거든? 그리고 이레리 아까 풀 써서... 아니틀 써서... 그렇게 잡은 거랑... 또 합류가 안 되죠. 높다. 와, 어, 이거... 아, 아, 아, 전투민족인데, 아, 거의 됐다. 다보네 다아 살아갈 수 있을만 살아가는 게나았을런나 그냥 이제 한0 0원 좋은데 안 좋은데 이러면 게임 다 말아먹네 아 게임 너무 말았는데 이게 거드라가 완성이 되면 좋겠지만 안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거 이즈 잡을 수가 없어 퓨쿨감에다가 너무 좋다 진짜 저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사람이 딱히 안보여 싸우는거 너무 걱정인데 음, 물리면 안좋아 아직은 지금은 좋아 물려도 돼 예상 했지어떻겠지 <몰> 아칼리 지혜자 엉? 응? 엘리스가 살아있긴 한데 개피일건데 아마 나이스 좋아요 오 뺏기는줄 근데 게임 자체가 원래 사이드가 이기면 은 게임이 지기가 더 힘들어 무조건 배빌수가 있어요 사이드가 이기면 도 같이 압박하는 게 좋긴 한데. 그래서 나 때준다. 아 형, 그럼 그렇게 사버리면 너무 나이프지. 잘 갔다. 한 맞아버렸는데? 아니 이거 공성을 급부가 안해 이거. 분명 사거리는 우리 미드먼지 더뛸 텐데. 공성을 급부가 한다고? 이거 시험 그 차이. 제가 안보이는데 살았다 어? 일단 나 어? 신전복 끌어줘 한번만 아쉬운데? 아 너무 아쉬운데? 얘네가 잘 들어왔다 되게 오케이, okay, 나딱 방금 한타에 느꼈어. 상대 조합이 우리보다 좋아. 원래 저렇게 들어오면 내가 원딜을 물러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원딜이 이즈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럼 반면에 우리 쪽은 쟤네들 들어오는 걸 받아칠 챔프가 없고. 이게 상대가 들어오면 받아칠 수 있는 챔프가 하나쯤 있으면은 그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하필 벽꽃이 트레쉬 같은 게 아니라 그거다 보니까. 아니, 인원 분배가 잘못됐는데? 뭔가? 아 이제를 어 이제 앞이전 나이스. 펜터 없나요? 빨리 아, 빨리 응. 이게 아 맞아 손가락 내가 손가락 통증이 살짝 있었거든 원래 근데 이거 쓰고 나 사라졌어. 죽어요. 가인이라서 죽어도 살아납니다. 이제가 드리없다. 너무 방템으로만 갔다. 피바나 가인이 뭔가 좀무쓸모데 이제 AD 이즈의 전형적인 한계? 약간 그런 느낌. 셉시다 응. 그냥. 어 소품 너무 시끄러웠어 이번 다